할껴 어! 피먹 먹은... 뒤에서 할껴 서서 할껴아나 진짜 이 씨. 오줌 누구할껴 아. 내일 할껴 어... 할겨. 혀. 워뎌. 험겨. <웃음> 아, 나 진짜 이... 이런. Woof, woof, woof.